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코입니다 변방 유튜브의 게임 플레이 아직 세팅이 문제가 있어 소리조절이 고르지 못할 수도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지난 주 동안 못한 <웃음> 몬스터 헌트월드 손도 안 풀고 선풀기는 이미 일주일 동안 많이 했죠? 스카이콘 콩타느라 <웃음> 아. 아, 아 <웃음> 울지 마. <웃음> 아. 울지 마, 바보야. 너 정말 괜찮아. 오늘은 음. 나나 테스카토리. 음. 나나 테스카토리. 역전 왕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했고요 어...뭐... 여기 있군요 사랑보다 뜨거운 푸른 그대요 사랑해! 사랑해! 정말 사랑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나오겠지? 북서캠프에서? 12번 구역에서 나온 다음에 티켓 한번 사? 아니야 죽을 게 뻔해 <웃음> 제가 잘 못잡는 역전왕 음, 바라자크 어..그리고 나나는 일반이랑 역전도 잘 잡지 못하기 때문에 <웃음>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군요 일단 피리로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나 명등 피리구요 나나 명등 피리는 용풍합 완전 무효가 아니고 어.. 소.. 그리고 대.. 소.. 소 대? 소중대? 아닌데.. 소 대? 한번 보도록 하죠 음, 아! 풍압 완전 무효였네요 어.. 풍압 완전 무효가 있기 때문에 어.. 나나의.. 날개치기 를.. 어.. 직접적인 타격 그리고 장판에 깔린 가스레인지 파란불을 어.. 조심하면서 인파이트 어.. 옆구리 쪽에 아니면 똥꼬 쪽에서 꼬리 안맞게끔 들어가서 저 패면 될것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면은 음, 요 3번치기 3번치기가 이 휘두르고 내려찍을때 이 내려찍을때의 타격점이 한저 내려찍는 저 곳에 이제 타격이 가기 때문에 <웃음> 나나의 머리가 만약에 요빠빠이 쪽에 있다면은 이렇게 쳤을시 딱! 머리 쪽에 맞는다는 거죠 몸통은 앞쪽까지 있다 쳐도 바로 앞에 있다 쳐도 그 타격점을 몸통을 무시하고 머리 쪽에 들어가는 어.. 수단을 써서르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러고 있는 시간에 나나가 12번에 아마 왔을 것같아요 일단 불고 부동복장을 먼저 사용을 해볼까요? 이러면은 부동복장 말고 그냥 피신복장을 가져올 걸 그랬네요 피신복장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같이 어, 좀 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일단 가보도록 하죠 일단 방어력도 좀 어? 일로 안왔네? 아직 10.. 저쪽에 있나? 어디있지? 흔적이.. 여기, 여기 있는데요? <웃음> 어디있느냐 어? 절로 올라가는데? <웃음> 어, 뭐 여기서 싸우는 것보단 낫나? 음..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일로 올라가버리는구만 요 녀석, 요 녀석! 나도 여기다 깔아버리고 일로 오겠지, 알아서? 안 오나? 안 온다고? 소리 듣고 오지 않을까? 안 온다고? <웃음> 아니 지금 그냥! 첨광에 걸렸다고? <웃음> 아니, 아니 이거 바보돼버렸네 나. 일단은 피리 다시 불어서 여기까지 와야 돼. 오이씨. 여기다 올게. 달려라, 달려와, 달려와. 그렇지. 아, 이 입어야 되는데. 참 스, 스킬 세팅을 안 보여줬다. 정면. 꼬리 쪽이니까 안쪽으로. 아, 못 들어가네. 똥구멍으로. 어, 데미지 되게 안 들어가네 이거. 그렇지. 머리, 아, 머리가 안 맞네. 이렇게 하면 머리가 맞죠? 피를 풀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 쓰면은 날개치기 하면은 장판에 시계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머리 맞나? 아, 머리가 안 맞네요. 안쪽으로! 아! 피가 너무 없다! 어휴! 어우씨! 꼬리 범위가 미쳤어, 저거! 아, 이거 너무 공격하느라, 그리고. 또못 채우겠네. 아, 돌려치기. 머리가 안 맞네. <웃음> 으아! <으악>! 플레어! <웃음> 계속 눌러! 아아아아! <웃음> 데미지를 잘 못줘서 <웃음> 플레이어를 그냥 써버리는 기.. 그기서 그냥 아 비앙 먹고 가.. 가겠습니다 그냥 아 이거 먼저 써버릴걸 안되는걸 이제 알면 그냥 써버릴걸 그랬어 일로 가자 아저 태호 만나기 전에 저 아래쪽으로 끌고 가버려야 되는데 벌써 5분 지나버렸네요 이 녀석이 분노를 해서 저아쪽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4분이 지났다 4분이 지났으면 뭔가 일어난다 일단은 아 왕태 와버렸어! 난 가야겠어! 난 절로 가야겠어 일단 일단 빤스러을 해야겠어 일로 올지 안올지좀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야겠어 전안 오네요 아... 안 온다... 큰일났네 호잇 호잇 <웃음> 왕태형 아니, 둘이 싸우지도 않잖아, 저러고. 어, 나나가 먼저 딴 데를 가버리네. 나도 갈까, 절로? h 음. 맵을 저쪽으로 이동을 해버리네. 어, 더 나아졌네요, 나아지기는. 아..다시 인바이트 해보자고요 아..하필 저기서 이쯤에서 그렇지 저는 앞에서 싸우는 연습을 많이 해야기 하 때문에 장판 조심해야 되지 그렇지, 시계 때려버리고 머리를 그냥 한번 더! 아 이거 잘안 들어갔다 피해버리고 꼬리, 꼬리 하나? 그렇지 아! <웃음> 뭐지, 피했는데? 아 이거 맞을 것 같았어 좀 뒤로 가서 할걸 쪽에서 아 돌려치기 때리자 아아 아 죽었다 <웃음> 아 어, 진짜 저 스카이 콩콩 타면서 알아본 바로는 아 어, 나나가 어 자유 퀘스트 나나보다 어, 살짝 센 정도라고 합니다. 이어 자유 캐 나나보다 아닌가 일반인가 그 임무에서 나오는 체력 존나 많고 그거. 하여간, 어... 그거보다, 그냥 역전보다 어... 센 것도 아니고, 자유캐 나오는 나라보다 쏨, 쫌, 쏨, 쏨, 쫌 센? 어, 그 정도라고 하니까 조심해야겠죠? 근데 벌써 두 분이나 죽었어 아, 인파이트가 잘 안되네요? 피신복장 가져가자 것도 말고 자, 기본 회심률이 50%이기 때문에 머리만 맞히면은 100%로 치명타가 약점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싸우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아, 이거 먹으려고 그랬지. 저번에 키린... 역전왕 키린 처음 잡았을때 처럼 한 번에 깰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수레는 좀 탔지만 그거 아니면은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안돼! 이거 뒤치기 뒤로 물러나면서 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이 이걸로 프리딜를좀 벌어보자고. 장판을 좀 조심하면서. 아, 왜 하필 여기. 어, 이 스페이스바가 안 눌려. 아, 이게 완전 충전 세팅이라서. 피를 채워야겠어. 벗어나야 돼. 그리고 좀찬거 같은데? 댕댕아 일로 와! <웃음> 댕댕 아 여기서 시, 스킬 써. 거기는 위험하다. 내가. 아 피해주죠. 일로 와. 와 불이 미쳤네 저거. <웃음> 그렇지. 이 머리가 다쳐. 저 몸, 몸탱이 안에서도. 아무리 피신 복장을 입었어도 피하는 연습은 하자고. 전혀 못 피하는 패턴이 나오는데. 그렇지. 아! 이거 그리고 위험해! 헬플레어! 이 미리. 아, 안 돼! 바로 하고. 하고! 한번더 하고! <웃음> 어! 간다. 쟤 어디 간다. 어디 가냐? 어디 가는 곳이죠? 자, 아래쪽 가는구만. 힘든 싸움이야. 아니네? 어디 가는 거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저로 간다고? 15분이 다제가는 상황인데요 귀인가한번더 뿌리고 회폐 복장 아직도 안 나왔네요? 나, 저거 정비가 두개인데 아직도 안 나왔다고? 아, 필이 한번 불걸! 아! 한번더 때려! 그렇지! 그렇지 댕댕이가 잘 끌어주고 있어요!!! 필리 <웃음> 여기서 좀 불자 돌려치기... 꼬리? 기몽우기 머리 맞는다고 여기서 보유피하고아아 하... 잠깐만 일어서 뺑 먹어 뺑 먹어 한번더 때려 여기서 피하자 오유 꼬리 봐 미쳤습니까? 아유 좀 맞네 그냥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오우 저러고 있을 때 잠깐 뭔가 위험해 오. 공격하지마라 아 긴급 회피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 그리고 비약을 먹어 에이씨 아오 어디간다 아, <웃음> 오. 오, 어디 간다. 아. 어디가니? 어디가느뇨? 어디가느뇨? 저 낙석구간인가? 어디지? 맞나? 필리 한번 불고 갑시다 딴데 가버리는데? 저 어디갔지? 아, 씨. 역전 때, 역전체, 역전체도 제가 잡기가 힘든데, 이거. 어? 아, 절로 갔네요. 다행이다. 여기서 이제 기절을 시켜줄 수 있게 했어. 필이 불었고. 여기서 하나 먹었고. 이 채우고. 야! 세르게이! 일로 안 와? 맞아라! 그렇지? <웃음> 아 너무 멀어 근데 가면서 머리 한대또 쳐주고 잠깐만 기절한 거야? 아니네? 보여 피해주고 어디, 어디, 어딨지? 어디, 어디, 어디 요거 일어서고 한대더 때려주고 기절하고 머리 파괴됐다 체력이 체력이 얼마 안 남았어 10% 남았어 10% 어디 갈려고 이 자식 여기서 때리자 그냥 톡톡 어디냐 톡톡 톡톡? 톡톡이 안보여 톡톡? 에이씨 어! o 신 t 다 이때 엄청 후리자고요? 뒷다리로 때려 아 이게 머리가 안맞네 간다, 간다 간다 잡아 목각이 잡아 <웃음> 이놈 잡아라 때려지나 뭔가 안 되네 이거 가는 거아닌지 자리라도 그래 넌 나랑 싸워야돼 아또 어디가시냐 <웃음> 못간다 이놈 넌 여기도 죽어야돼 오케이 기절했다 <웃음> 좀 죽어. 내가 죽겠는데? 아! 안 맞았어. 나이스. <웃음> 아잘 잡았다. 그래 술에 다 타고 게스트 실패 안. 하고 깨는 이 맛에 잡는거지 이게 20분 걸렸네요 이거야! 대충 주워들은걸로 공략 안보고 아 이렇게 잡으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냅다 튀어와서 어, 잡는거죠 예. 세팅이 이루게 되어있습니다 네. 공격 7, 간파 4, 슈퍼유심 3, 약점특효 3, 완전 충전 3, 체력 증강 체력 증강 넣어져있어요 잘못 잡으니까 저거 아니었으면은 벌써 수레 한번 더 타고 퀘스트 실패했을거야 어떻게 부동복장은 잘 활용을 못하고 결국 피신복장에 수레를 좀 받네요 고령의 베이 연비룡 티켓 이걸로 이제 원래는 플스 버전에서는 스트리트파이터 콜라보 콜라보로 이제 덧입기 어, 사쿠라 사쿠인가 사쿠라 아니면은 그 리우 사쿠라가 아니면 덧입기로 나올텐데 PC판은 없죠 그냥 나나 어, 감마예 감마를 만들 수 있어요 감마 한번 구경하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두번 탔컨 <웃음> 헌터링구 500호스로 먹은 거 아니다! 어? 그래 피리로 이렇게 캐스트 어? 실패 안하고 깨버려야죠 개꼬지 아유 우리 포기 뿜포기 응 엉엉엉엉엉 이겁니다, 여러분 필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어? 나나 명등! 어? 명검 예리도 절약해 풍압 완전 무효해버려 응? 다들 몸으로 이제 그 스킬을 맞출 때 나는 이게 스킬을 한번더 맞추면서 공격은 화려하지 않으나 각종 버프로 몸을 보호하고 <웃음> 공격력 떠올리고 오우 무슨 아이스분 벌써 튀어나온 것 같은데 색깔이 <웃음> 어, 머리가 왜이렇게 하늘색이야 하늘하늘에 아 이거 아니지 음, 가슴팍 부분이 하얗게 변했네 기마개가 있네요 <웃음> 광역 화가있고 완전충전 어 이거! 나 저거 먹을때 좋겠다 버섯으로 멀티해서 버섯 먹어줄때 좋겠다 도전자있고 회피거리 회피성능, 체력증강 회피성능하고 체력증강이 붙어버리네 요거는 어디지? 엠프리스 보자 아, 근데 이게 슬롯이 더 좋네 알파랑 벤타가 정비가 그리고 또 꿀이라거든요, 저게 기마개가 레벨 4가 돼버리고 다 끼면은 다 끼면은 기마개 4 이걸로 봐야 될것같아 아, 이걸로 보면 안되겠다 기마개 4 도전자 도전자 3광역화이 회피성능 이 체력증강 이 완충 1 정비 1 별룬데? 감마치고는? 뭐랑 막 섞어야 되네 하나씩 도전자는 도전자 쪽으로 약간 섞고 내르기간테 방어구 같은거랑 귀마개는 귀막에는... 가슴 팍이랑 다리에 있는데 다리 이제 도전자가 껴있고 일단 슬롯을 보면은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있어요 저 레벨 3짜리가 이게 이게 진짜 좋네 멀티할 때 광역화 저거 버섯 먹고 그래주고 완전충전을 다른거랑 조합해서 딜도 챙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막이 고 딸린 거는 저거 대신 쓸수 있게끔 되겠다. 바젤기우스 방어고부 약간 상위 호환 될수 있나? 바젤기우스 한번 봐볼까요? 바젤은 이제 머리가 이제 기막이가 있죠. 두 개. 그리고 여기 허리. 투에 쓰리 투에. 기막이 2에 레벨 3 슬롯, 레벨 3 슬롯 하나, 일반 하나, 레벨 1 하나, 기막이 2... 도전사... 도저... 뭐 그냥 호석... 호석이 아니고 저거 뭐였죠? 장식주가 약간 모자란 분들에게 이렇게 또 섞어 입는 거에 좀... 여러 가지로 하나씩 섞어 입게끔 돼 있네 조합하게끔 오그 도전자가 도전자 오그함 B가 레벨2 레벨1 슬롯 하나 있고 도전자가 또뭐 있더라? 저거 도전자 쓰기에는 또 몬스터가 빡쳐야 저게 되는건데 빡치는 몬스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 4분마다 아마 빡칠텐데 일단은 다 만들어봐야 되니까 5번 이제 4번 더 잡아야 되죠? 음 도전자 도전자 귀막에다가 도전자 머리는 빼버리고 머리는 딴걸 써버리고 여기 있는 거를 좀 가, 많이 가져다 쓴다 치면은 회피 성능의 체력 증강 두개다 붙어있으니까 이게 슬롯이 어, 하나만 있는 걸로 치고 회피 성능 2의 체력 증강 2다 하면은 생존을 많이 어. 생존을 약간 보장받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쓸수 있을 것 같군요 흠 음. 짧아지네 내가 지금 이 허리가 알파인가 베타인가? 베타곤 알파... 아 기본적으로 알파 디자인에 색만 바꾼 거군 뭔가 더 삐까번쩍하니까 <웃음> 괜찮긴 한데 이렇구나 이게 호소 아니 장식주가 많으면은 그렇게... 쓸 필요를 못 느끼겠네 대신에 이제 뭐... 내성이라던가 용내성이 엄청 떨어지네 다섯 개니까이 마이너스 10 3 6 3 2 6 3 4 9 3 4 12 3 5 15 불내성 15까지 올라가고 물내성이 있어 <웃음> 얼음내성 깎이네 그리고 얼음쓰는 애가 레이기에나 하나뿐인데 지금 따라단딴 어쨌든! 어... 구경도 잘 해봤습니다 네... 아마 이거를... 쓸것 같네요 이거... 그리브랑 그리브가 지금 제가 이거... 이거 쓰고 있거든요? 어디, 어디 갔냐 그랬어, 이거. 어, 이거. 어? 그 이거. 이거. 어? 닌 이거. 쓴증 아닌가? 체붙증강거이 어디 붙은거지거 이거. 아 장식주로 쓴거이요제거 이거. 쓰거 이거. 야거 이거. 어 골치 아프네 이게 좋은게 레벨2 슬롯이 두개나 뚫려있고 정비를 이용해서 금방 복장을 몇 퍼센트지? 20%? 10%구나 10%, 어, 10 단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또 꿀이라서 정비를 빼버리고 체력 증강 이게 또 슬롯이 두개야 베타는 슬롯이 모자른 게좀 에바다. 어. 그냥 뭐 하나 치중되어 있지가 않게끔 되어 있네. 어. 용기사가 그냥 교복이네. 여전히. 음, 이렇게 됐군요. 네. 네. 아, 한 방에 가자. 슬림 <웃음> 탔지만, 어, 퀘스트 실패는 역시 안 했습니다. 오늘 영상 잘 봐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어... 원서... 어... 훈타 여러분들! 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 나나 쉽게 잡을 수 있으리라 음, 생각되는 거예요 저처럼 무조건 멀티 말고 혼자서 해봐야 돼 솔로로 먼저 자 여기까지 개코였습니다! 안녕!